술 끊고 담배 끊고 카페인 끊고 잠 충분히 자고 다뭐 뭐 진짜 할수 있는 거다 했는데 와때문일 질은 정말 생각도 못 했네요. 안녕하세요 건강의 노래하자 포컬 살롱백호입니다 올바른 발성만큼 아주 중요한게 바로 목관리죠 하지만 사람마다 민감한 부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하나씩 민감한 부분들을 찾아내어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금주, 금연, 충분한 휴식 이런 것들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겠지만 카페인, 매운 음식, 신음식 그리고 각종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스스로 테스트를 해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 또한 직업이 보컬 트레이너다 보니까 목관리에 엄청 신경을 쓰는 편인데요 술 담배도 끊고 카페인이나 자극적인 음식도 끊고 야식도 끊고 했는데도 이 목에 불편한 요소가 언제나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장담하는데 99.9%는 모르는 목관리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음식 그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목관리에 치명적일 수 있는 그 음식은 바로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은 피로회복 목적으로 또는 운동 전 부스터 목적으로 많이 쓰이죠.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카페인에 많이 민감한 편이라 수분 배출이 너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1RM을 재는 날이거나 다음날 스케줄이 없는 경우만 카페인을 좀 섭취하고 그 외에는 카페인 대신 주로 아르기닌을 섭취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아르기닌이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이 아르기닌이 문제라는 것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무릎을 수술하게 돼서 거의 2주 동안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하게 됐거든요 퇴원을 하고 나서 BCA, 글루타민, 아르기닌 등등을 다시 잘 챙겨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3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목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섭취했던 제품들의 부작용을 일일이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랬는데 이 아르기닌이 범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제품의 효능만 찾아보지 부작용을 잘찾아보진 않잖아요 진짜 이번에 뒤통수 씨게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르기닌의 부작용이 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 저혈압. 구역질, 설사, 복통이 있는데 이건 저에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 심장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섭취를 하시면 안 되지만 보통 사람들의 경우 일부러 혈관 확장을 위해 먹는 거기 때문에 딱히 부작용이라고 할수 없죠. 자, 이제 시작입니다. 아르기닌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알러지 반응으로 기도가 부을 수 있습니다. 목에 통증이 생기고 붓는 느낌이 든다면 부작용을 의심하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웃음> 네... 저는 아르기닌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르기닌 알러지 반응으로 인해 목 안이 붓게 되고 그렇게 목이 붓게 되니 성대 과접촉을 유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벼운 질감의 음색을 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흉성의 비율이 높은 믹스 보이스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긴 스케줄로 인해 체력이 많이 고갈되었을 때는 성대 부종을 아주 약간이라도 계속 달고 살았던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짜로 불편함을 느꼈던 건 바로 구내염인데요. 아르기닌은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이를 과다 복용시 라이신 등 다른 아미노산과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구내염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웃음>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과다 섭취는 지양해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구내염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었습니다 거의 뭐 알보칠과 계속 함께 하는 거죠 병원에 입원해 있는 2주 동안은 당연히 구내염이 없었고요 퇴원 후 아르기닌을 다시 먹고 나니 3일 만에 구내염이 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르기닌에 대한 부작용을 찾아봤더니 이 아르기닌이 라이신을 소실시켜서 구내염도 발생시켰던 거고 무엇보다 이 아르기닌에 대한 알러지 반응으로 저는 목이 계속 부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르기닌을 얼마나 오랫동안 먹었었냐고요? 한 10년은 넘게 먹은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목이 부어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르기닌 섭취를 중단하고 그동안 소실시켜 왔었던 라이신을 추가적으로 섭취를 계속 해 줬었는데요. 알러지 반응으로 인해 목이 부어서 불편하게 느껴졌던 증상들과 계속 은은하게 저를 괴롭혔던 그 성대 부종 증상도 싹 사라지게 된 거죠. 당연히 구내염도 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발성과 노래를 주 업으로 삼는 제 지인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 드리고 그 결과를 좀 알려 달라고 해 봤습니다. 역시나 구내염이 사라졌다는 반응은 굉장히 흔했었고요 모두 그런건 아니지만 그중 몇몇 분들은 저처럼 아르기닌에 대해 알러지 반응을 갖고 계셨던 거죠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목 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다! 라는 정확한 매뉴얼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민감한 부분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하나 찾아볼 수 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흡연을 하더라도 목에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 말다한 거죠 스스로 하나하나 찾아내 볼수 밖에 없습니다 와 진짜 술 끊고 담배 끊고 카페인 끊고 잠 충분히 자고 다뭐 진짜 할수 있는 거다 했는데 와.. 아르기닌 때문일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이 정보가 아주 큰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이제라도 안 먹으면 되는 거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